역시 순순히 들여보내 주지 않는데. 아, 저거 공격 순서 내가 못 정하나? 히포커스 먼저 때려 가지고 아, 포지션 열이 6개 남았습니다. 혹시 언니 먼저 떨어질 줄은 생각 못했다. 그 전에 클리할 줄 알았는데. 역시 순순히 들여보내주지 않는군. 이게 첫 편다. 이쪽으로 돌진해야 하나봐요. 이크 왔고. 와줄을 뻔했어. 쭈줄을 뻔했고.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뭐야 뭐야 아피못받는다 아까? 와 아까 뭐야? 세리아드 로모니깐 출혈 오케이 리나있고 4500? 4500 버티나? 막기 방어력 반동 감소 생명력 세리가 보스 물 마법 광공 오케이 세팅 완벽하고 어7600 괜찮고 서브가 투입 인첩 명중의 아티가 아티가 좀 완벽하지가 않군요 어! 마법사회장 13퍼 1 2아 까비 나마리에로 힘들텐데 역상성이라서 너무 딜량이 잘 들어오거든요 남아 자체가 또 얘도 몸도 약한 애니까 어 애매하다 그뎜 망령투구 망령 투구 낄바에는 세레나이 마음 끼지? 이게 크뎀이었나크뎀 크댐 말고 크리 어? 이거 있네 명중 빠지고 아까 기본 공격 기본 공격 크뎀 말고 확실하게 살거 없나? 크뎀 말고 확실하게 살수 있는 게... 불딜 잠깐 아까 힐양 힐량, 맞다 힐량이 빠졌네 여기 힐힐힐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보스들 빼야겠는데? 힐량 증가 힐량 증가 힐량 증가 그러면 빼고 여기에다가 얘가 보스딜 바람이 끼고있어요? 어? 아닌데 깡공인데 깡공 7% 7%가 10% 얘가 더 좋구요 아.. 어, 재미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본인이 하셔야 알아요 내가 타인의 재미까지는 뭐뭘할수 없는 거고 일단 게임은 재밌으니까 하고 있고요 공격하자! 이쪽으로 돌진봐요 출혈은 10초마다 터지는 보스 패턴입니다. 아, 씨, 잘못 썼어. 아, 잘못 썼어. 씨. 뭐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거죠 이거 요거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지금 리젠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야쫄 왔다. 겠습니다. 아, 요 라스 사라지지. 출월이 너무 아픈데? 딜이 안되나? 계속 같은 피로 죽네 남은 피가 그럼 딜 때문인데? 세리아드 딜은 문제가 없는데?